우리는 그냥 쏠 많이 먹었어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죄송합니다 <laughs> <laughs> <laughs> <laughs> <laughs> <laughs> you look like also younger. I'm the 80s. y e a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리입니다나 <웃음> 뭐라고 했지? 나더 쏘로우? <웃음> <이만한테리, 똑또로. 웃음> <웃음> 안 돼. June. <준>. <웃음> 입니다 야, e a 로 아니야. 아, 준. 준. 아, June. June. June. June. j 리 n e June. June. u 크리스 커플 중에 하않아 커플?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. 우는 어썸 <어임> 커플입니다. 하이파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앞으로 어떤 거할까파 <웃음> We a <are> r <dating? 웃음> 앞으로? <웃음> 그냥 나는, 나는 한국 있어. <웃음> <웃음> 음, <어째? 웃음> 한국? I'm going t h e w a r e a n a 우리는 그냥 m o i to o t e a c h 뭐 메뉴는 오늘? 냐이거그 채널명 뭘로 해? 채널 네임. 채널 Awesome couple. Awesome couple? 아 근데 또폼으네임 같아. 자. I the maker the unique. Cute couple. Cute couple. 커플. fucking awesome couple of the. y yeah, e yeah, 채널명이 해서. I think that's Lee and Jun for the Malijay. 그래. Awesome Malijay 음. or awesome Lee Jun. 한가롭다. 앞으로가 Lee가 support us. <웃음> <웃음> 좋아요. Like 감사합니다. <웃음> 여기 근데 어디야? 네? 여기 근데 어디야? 여기는 아, 랏 헤거. 뭐야? 뭐라고? 랏 데워. 아니? <웃음> <웃음> 뭐야, 뭐야? 여기. 야 우리 지금 많먹지 말이야, 뭐야. 치즈도 먹지 말냐, 뭐야. 뭐야, 뭐 치즈 좋아? 어? 어 내가 진짜 미치 <웃음> 더. 어떻게? 음. 뭐야, 뭐안 돼. 나 우리 나지 음. 뭐야, 뭐야? 뭐야, 뭐야? 치즈? 야한 접을 먹어 볼지 바냥 뭐야